우리가 있으나 우리가 없어도 주님은 나의 아버지 응답하실 때도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나의 아버지 하신 복생자 주님 주님 오라의 주님 거룩하신 독생자 주님 오라의 주님 지금 영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참. 주님 행복합니다 주님 극에합니다 주님 순정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복구 속에서 부르짖는 이래 예수님은 나의 주님 기뻐할 때에도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 주님 오 나의 주님 거룩하신 생자. 주님 오 나의 주님 지금 영매합니다 주님 오 나의 주님 거룩하신 독생자 우리 문의 주님 지금 당 강렬...